디스플레이 어 양이다. <웃음> 아 슬롯이 없다. 설. 장. <웃음> 헬스. 잠깐만 뭐더라. 플레이어 헬스였나? 아. 어, 형맨 밑에 있는 걸로 들어와요. 방금 내가 했는데 커맨드 오류 때문에 <웃음> 그거 됐던데. 모임? 어, 저거 맨 밑으로. 야생, 야생을 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아이고야. 이유가 뭐냐면 응? 내가 죽었는데 실수로 오류 떠가지고 그냥 막 칼질하다 보니까 깨졌더라. 뭐가 깨져? 그거 유타 <웃음> 맵 이상한 뭐 모험 맵이었는데 그냥 최종 <웃음> 클리어 됐다. <웃음> 어? 태영이한테 물어봐 아빠 태영이 진짜 가 허탈하게 끝나 어태영이 <웃음> 응? 니네 머리, 네 머리 위에 내, 내, 머리한테 때려봐봐 혈장 뜨나 위에 오오 오. <웃음> <된다. 웃음> 잠깐만 나 오, 죽이지 마 아빠 오, 뜬다 <웃음> 어, 비쳤다 방금. 야, 이거 혈장 글자 색깔 다르게 할수 있나? 그거 요거 것면될 걸? 아, 몰라. 기억나는데. 이0혈장 십구혈장, 참 뭐야. 민규 이거 어떤? 어이 민규 같은. 머리 위에 체력 뜨는데 옆에 혈장이라고 뜬다뭘 <웃음> <웃음> 바꿀까 그냥? 아 혈장 혈장 뭐냐? 뚝딱이 한 개만 주세요. 넌 이걸로 캐. <웃음> 뚝딱이. 넌 이걸로 캐. 나무 독기다. 아, 개비참. 개비 참. 드릴 조는. 아, 개비참. 개비 참. 드릴 조로 막 진화한디. 안 된다. 개비참하다. 가 여기다 쓰레기 버렸다. <웃음> 난 그놈 찾아서 검거할 거다. 김태용 검거 각이다. <웃음> <웃음> 사과먹어야지. 어 뭐야? 양좀 잡아 올게. 나실수로 작업 대두 개만 들어놨다 폴리쉣 차원은 낭비한 어. 너는 임종이다 아형 살려줘요 아형 살려줘요 너 그냥 벼락 맞았다 아. 일 임종 어 뭐야 아이템 안 사라지네 어 내가 케빈배토리 음, 트루 해놨다 어. 그리고 옆에 전적이다. 아, <웃음> 너희 <너의> 혈장을 0으로 <웃음> 만들어주지. 아, <웃음> <악. 웃음> 그는 비참하게 임종하였다. 일단 태형이 잡으러 가자. 너희 자식. <웃음> 아야, 미안해. <미안하다>. 이소를 <웃음> 쳐주지. <웃음> 안 된다. 나 혈장 0 된다고. <웃음> <웃음> 태양이가 뭐 하러 갔는지 궁금해졌다. 태형이 돌파하고 있어요. 아니, 철광석하고 있다. 허락 없이. 태형이가날 <웃음> 죽였다. 어. 글데... 강제 임종이다. <웃음> 안 돼, 태양이. 안 돼, 태양이. 안 돼, 철낼 거라. 안 돼, 제발. 죽이지 마난 12번 <웃음> 죽어야 된다. ㅋ 넌8조 법에 따라 12번 죽게 된다 야 밑에 파피루스 있나 봐 밑에 파피루스 <놀람> 드이붙 쳤다 넌 임종이다 아.. 아형어 누가 내철먹는다 누가 내철먹는다마이말마이어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아, 누가 내철먹는다말돼마이 네. <놀람> <놀람> 잡 어? 니가 어. 날 때렸다 아 이거 안되렀다 왜안되렸다왜안되렸다 너의 혈장은 용이 될거다 <웃음> 어혈로스키다 <웃음> <웃음> <조롱 스피드가> 걸렸다 <웃음> 너의, 너의 자식 개인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 어? 이렇게 돼요. 아, 미안, 미안, 미안. 이쳐개인동을 하고 있어요. 넌왜 탕광 안 해? <웃음> 형, 탄광 째다 걸린애 찾았다. <웃음> 어허허허, <웃음> <사발. 웃음> 아, 아, 김어아 <김아티>. <웃음> 기모띠. <웃음> <웃음> 이제 평화 협정을 가집시다. 예. 넌 임종이다. 옆에 파피루스도 달아히 설마 그게 사형감은 아니겠지? 형 마음대로 협공 내려가도 사형이야. 아 어, 어디있어요? 형, 응. 여기요. 형 봐봐. 여기, 폭곡이요. 내려가면... 어. 내려가면 사형이다 <웃음> <웃음> 야, 저 친구 개인 행동했다. 일단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잡히면 죽는다, 쟤는. 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웃음> 처벌해, 처형했다. 저렇게 <웃음> 다 <철케다> 걸렸다. <웃음> 태웅이 눈치가, <웃음> <웃음> 눈치가 빨랐다. 저렇게 <웃음> 다 <철케다> 걸렸다. 어디서어디게오디게오아 저렇게 다 걸렸다. 아개아깝다왜 자꾸 오디오. 오 파피 p 스 r 나 그냥 칼뜨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 다 <웃음>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래? <웃음> <토리기면> 안해나안요어안돼나안무치도했는데왜 <되나요? 웃음> 어, 죽여 <웃음> 형 벙커 만들다 죽었안 <웃음> <웃음> <웃음> 여기서 사유재산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벙커도 만지면안 되는걸. 거 <웃음> <웃음> 아. 정말 미참한 아... 서버다. <웃음> 공산주의 <공산취물>. 이걸. <웃음> 철좀 캡시다. 어, 야, 철좀 캔데, 제가어 어. 그거 철이 누구야? 철, 철이 아니고, 이게, 레드스톤이라고. 누가 그걸 관리해야 어? 되지? 빨리 말하란 말이요. 아, 야, 배고프다. 철을 다루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말해라. 저요. 너 사망해. 어... <웃음> <웃음> 여기서 철을 다루고 관리하면 안 된다. <웃음> 오, 죽었다. <웃음> 야, 잠깐만. <웃음> 양사냥 하다 걸렸다. <웃음> <웃음> 여기서 뭔뭐 만들 때 허락 맡아야 되나? 음. 형, 음. 형, 왜요? 음. 화로 만들어도 돼요? 화로 만들어져 있어요. 형 목탄 만들어도 돼요? 되겠지. 설마 범법이겠어 이거까지? <웃음> 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쓰는 거다. 저런 음... 날 거다. 저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철은> 날 거다. <웃음> 여기서 경쟁해 경쟁 해밍이 경쟁 안 된다. 아. <웃음> 나무는 내 거다. 근 나무 어디 야지 어. <웃음> 너... <웃음> 뭐야? 레이 설마. 아. <웃음> 어이, 예, 잠깐만. 마녀다. 어이, 찾을 건. 너희들 어디 있어? <웃음> 나 먹을 거 찾고 있어요. 너무 배고파요. 준비 죽겠어. 썩은 고기 먹어. 개인 먹을 건 구하는 거안 된다. 주식은 배급 받아야 된다. 나 <웃음> <웃음> 근데 돌, 반달돌 카리스인 줄 몰랐다. <웃음> <나> <웃음> 엄청 싸다 <웃음> <작아. 웃음> <웃음> 뭘야지 돌만 캐야 되나요? 돌도 안 된다 넌야쟤쟤 뭐냐? 헷갈래? 음. 헷갈린다니 그럼 전뭘야 되나요? 캐... 넌캘 자격이 없다 소라고롱 <웃음> 돌이 캐고 싶으면 황국신민서사를 암국해.. 반민족이야 <웃음> 아, <저> <웃음> 왜냐면돌는건 여기서 반민족행이다. 아 진짜로.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웃음> 공공이 기금에 손을 댔다. 응? 음... 어야 아, 밖에 몬스터. 어. 야 크리프 싫어냐? <웃음> 너 적구름 자동 임종장치 만든다. <웃음> <장치만 웃음> <일단 버블 웃음> 오케이. 일단 법을 얻었으니까. 검보다 나.. 아, 드디어. 응. 말할 때가 없군. 저여 개는 내가 차지한다. <웃음> <웃음> <웃음> 너도 의심이 <웃음> <위심되면> 없으 <웃음> 네. 죽어라. <웃음> 와저 효과음 개 이상해. 와 이제 털좀 들어라 뭐냐? 원래 사유재산을 축적해놓기 잘했어 <웃음> 어 <어어. 웃음> 제발 안돼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아그이자내 <웃음> <너> <자식. 웃음> 앞에서 사람 죽이는 물. 거 같다 <웃음> <웃음> 오오오 오오오 좀비를 함부로 죽이는 것은 홀로코스로 트 간주되며 오 오.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아야! 어? 그, 그걸 떨어져? 너 no.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어... 야, 잠깐만. 그근 그래서 안돼 누군데 사유 안돼다안돼 사유 채널 다 잃었다 다 잃었다 안돼 나다다 잃었다 다잃다이잃다다잃다다다 어? <웃음> 다이아몬드 함부로 개나고 알렸다 오~~ 어... 그러세요 여기서 다이아몬드 도구를 쓰는 것을 자원 낭비해서 아아! 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안돼 아, 그... 아 <웃음> 모두에게 나눠줄게 나눠, 나눠줄게 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금금금금은 되지 않을까? 안된다 <웃음> 아니 <왜>? 금도 <웃음> 걸렸다 아니 금도 에 금도 왜? 아니 금, 금은 에요 금도 금 <웃음> 그, 금을 함부로 만지면 그 화폐 위조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안된다 아 그런가였나 어이걸캐 헬인데 <웃음> 아무것도 못한다 할수는 없다 아이 와 앉아야 돼 뒤졌다 남의 우, 죽음에 비웃었다 장례식장이 <웃음> <웃음> 예예예 예의, 예의 규범에 어 금나는 짓이다 그거 아, 안 되겠다. 내 지갑은 목수다. <웃음> 목수. 안된데 여기서 지갑은 신한테도 내리받는 걸로 간주되면서아 <웃음> <웃음> 큰일났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웃음> 천부적 아. 하느님의 천부적 권리를 무시했다 니가. <웃음> 대인 국가의 발전을 위해 석탄을 좀 캐도록 하겠습니다 목탄을 캐겠습니다 목탄을 캐... <웃음> 안된다 그건 나 <웃음> 화석연료를 함부로 태웠으니까 너는 대기오염형 야 석탄도 화석연료잖아 전... <웃음> <웃음> <웃음> 어, 우을자원 낭비한 대가다 <웃음> <웃음> 안되겠다 도저히 안되겠다. 나한테 나무가 50개있다. 39개 이상 소지할 시... <웃음> 알았다. 15개 버릴게요. 어. 나한테 철국갱이가 있다. 어 그건 나도 있다. 오. 없는 사람... 잠깐만. 어? 없는 사람 처형 아닙니까? 나나 아,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웃음> 뒤늦게 발 빼는 거지 너. 아니야 나 있어. 누가 줄까. 사유재산 누가 갖고 있어래. 이건 내가. 아, 이건. 나 이거는. 이건 국. 가에 반납할 겁니다. 헌납확는 거겠지. 반납이라니. 아니, <웃음> 의무적인 걸로 착각하게 하지 마라. 넌 사망이다. 입 조심해라. 안돼. <웃음> 아태형님 죽음을 기리며 양꼬치를 먹어야 겠다 저 석탄 42개 있는데요 4개를 헌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아저 크리퍼 꼴보기 싫다 오케이 완벽해 어 뭐야 누가 착키는걸 보고 있다? 어? 누가 저렇게 딱 죽여라? 아니다 난 국가의 헌납을 다야 강제로 <웃음> 죽였다. 한테 아싸 공무도 석안으로 간다. 공무원을 해서 죽였다 얘가. 아네공구속 구속까지 구석이... 했다. 3급 공무원이었다. <웃음> 구속받았다. <구석가를 웃음> 오! 무슨 무강한지 알았다. 민규는 3급 말야... 공무원, 광부고, 너는 4급 공무원이다. 너는 농부다. 아... 야, 쟤몇명 <웃음> 죽였냐? 다 죽었다. 야, 이 세상에 모든 거다 죽인 거 같은데, 제가다 <웃음> 죽었다. 안 돼. 다 죽었어. 형. 어. 쟤... 제가 여기서 <웃음> 음식물 네, 생산기를 맛있네요.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생각하세요. <웃음> 뭔 소리야, 저거? 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치아고아 아, 아, 미치겠네 형아아아요네 스켈레톤이 카이팅해요 네 미쳤어요, 저거는. 국가를 위해 석탄을 캐겠습니다. 못, 몇개 헌납할 거지? 여덟 <웃음> 개입니다형 만들었어요. 어. 잘했어요. <웃음> 안 된다. 고기가 57개다. 빨리 헌납해야 돼, 이건. <웃음> <웃음> 어? 저또 뭐야? 응 음. 여덟 개만 헌납하고 나머지 3 4 개를 전부 내가 훔쳐가겠다 훔치는 건안 된다 이거 아! <웃음> 아. 뭐 헌납해야지 야 뭐냐 이거 놀래라 이씨 헌납해라 헌납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웃음> 불만을 가졌다. 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나는 많이 넣어서 좋다는 <웃음> 말이다. <죽었다>. 아. <웃음> 어. 와, 뭐냐, <뭐라> 이거? <웃음> 안 된다. 고기가 61개다. 헌납했다. <웃음> 과유불급의 원리로 인해. 한 세트 이상 소지할 수 없게 되었다. 어? <웃음> 누가 아. 옷을 입어래? 하, 아. 아. 얼마나 뽀대나 보이는가. 백년. 반성해. 옷다다 오케이 구 3구... 복색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삼국공무원은 초록색 옷을 입어야 된다. 아, 오케이. 3 제가 토끼 고기를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네. 나는 이국공무원이 됐으니까, 복색을. 얘부터 복색을 정한다. 김태영 몇, 태영이는 몇급 공무원이냐 태영이는 5급이옵니다. 5급 너는 몇급이냐 저는 3급입니다. 나는 몇급이냐 형은 어 <웃음> 형이 아니라 수령님이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런 젠장 <웃음> <웃음> 아이 어. <웃음> 좀 미친 <웃음> 좀 미친 수령님, <웃음> 미친 <웃음> 아그아너왜 아. 복색을 핑크색으로 했느냐? 이거 왜 사회... 복색 따위가 아니다 사회 사만으 표출했다. 아. <웃음> 핑크색 옷은 동성애자로 간주대요. <웃음> 어? 어? 너만 가 아닙니까? 아니다. 내 말에 거역했다, 너는. 아. <웃음> 내이 주변에 철록어네가 초록색... 네가 그걸 다 가져갔다는 소문 들었다. 다안 가져갔다. <웃음> 나는. 혼납하는 착한 아이다 어디 국가의 기금을 함부로 사용하느냐 이 때문에 지금 재정난 일어났다 에, <웃음> 연노랑색이 뭘까? 아, 좋아. 드디어 녹색 옷이다. 태형이가 안 보인다. 실종 처리됐다. <웃음> 너 실종 처리됐다. 태형이 실종 처리됐다. 오 형, 잠깐만요. 태형이 신발이 이상합니다. <웃음> <웃음> 수령은 어, 천군은 제사를 지낼 수 있다. 넌 수령님이잖아. 너는 제사를 지내라 천군이다. 너는 이제 부 녹색복을 입었기 때문에 넌 천군이다. 아, 가장 먼저 제사를 지냈던 사람은 수령님이다. <웃음> <웃음> 자, 지급된다. 그리고 너는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사망이다 <웃음> 두번이다 열두번 <악. 웃음> 죽어야 된다 <웃음> 야나 언제까지 죽을다 <웃음> 열열둘악이 <웃음> 아. 예, 하얀 옷 입었다 안된다 내 처지가 너무 불쌍하다 나를 위해 무덤을 파야겠다 무덤 모양은 빡히다 불법건다 아. <웃음> <웃음> 오 그리퍼다. 오 신이 신이다. 그리퍼를 어. 터뜨리는 사람은 사형이다. <웃음> <웃음> 사형 준비를 해라. 넌 참. 나저 어! <웃음> 수령님 누구야? <웃음> 나 사형이었어. 수령님 맞어요 미안해. <웃음> <웃음> 아. 두 번이다 아두번 <웃음> 사용됐다 <웃음> 아, 어? <웃음> 사랑에 모금하면서 돈을 꺼내가는 걸 봤다 내가 <웃음> 안 꺼냈다 합으로 <웃음> 사랑은 모함하면 뭐안 된다 <웃음> 어? 모함한 뭐 쟤로좀내 앞에서 사치 부렸다 쟤는 <웃음> 어 아니 나는 <웃음> 제 녀석이 사람 죽이는 것을 보았다. 아니 <웃음> 증거를 인멸했다. 아. 야, <웃음> 네, 잠깐만. 태형이 사유재산이 있는데? 갑옷이 이상해. 아니요아니요 아니야, 아니거 빨리 다수고해 수거해, 이거 수거해야아수야해니야 아니야, 아수야했다야아고야 아니야, <웃음> 모두 국가의 재산이다. <웃음> 거미한테 맞는 자는 사형이다. 나한 번만 봐줘. 아, 나 사형. <웃음> <웃음> 자, 이건 돌려줄게. 다이아몬드 두 개. 네. 아우성 비지 마라. 어, 잠깐만. <웃음> 층간소음. 수령님, <웃음> 어? 칼이 왜비납니까 <웃음> 아, 사유재산 <사유지나>, 소지하다 <소유지나> 걸렸다. <웃음> 사치불이 다 걸렸다. <웃음> <웃음> 야, 그리퍼다 버튼리내자는 사형이다. 재산 <웃음> 피해까지 입으면 어떻게 되냐. 아 12번 죽는다. 야너 아동폭행 했다니. <웃음> <웃음> 잠깐만 니가 아동... 공공시설을 패... 파손시켰다. 기물파손죄로 너 사먹. 아... 버튼이 없어졌다. <웃음> 내가 안 없었는데. 니때문에 크리퍼가 터져서 파손됐다 책임져라 아야 크리퍼 터질뻔했다 하 미. 자나 깨나 초록색 똥덩어리 조심 이건 수령의 명령이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부터 류경타워를 지어라 <웃음> 류경타워어 <웃음> <웃음> 잠깐만 수령님이 도동착취한다 <웃음> <웃음> 인간이 시 <누구신? 웃음> 어! 어 수령님 누리 끌 받았어. 안녕. 대충이자. 인 인권 없는 애다. 이거다 어 응? 어 뭐야 너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불러 어! 어! 뼈불러 어. 어. 어. 어. 어. <웃음> 어. 어디서 빼돌려 그 걸리면 다 형이다 어나좀 이따 꺼야겠다 안돼, 스크도뺏겠다 슬슬 끌까? 나가보나 스윙 나 평가해야 됨 ゆん일 배. <laughs> <laughs> <laughs> <laughs> <laughs>